구민과 함께하는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무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은 물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환경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뜻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아직 막연하시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배움과 활동을 함께하는 것으로 누구라도 행복한 성평등한 부평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마을돌봄 사업도 있어요. 공동류가 돌봄을 실현하는 사업이나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소통활동, 기타, 마을에서 필요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대상입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처럼 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 환경을 개선하거나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 지원 자격과 대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계획 중인 부평구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면 누구나 지원단체 사업별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신청서를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여성가족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많이 신청해주세요